냐아개새 개새끼로 지나했다 네, 넌이 개새끼다, 개새끼야. 개새끼야. 그래 꼬리로 뺨을 막 치다가 칼질로 뒤졌어요. 뭔개소리 그게 아니야 아그니까 어, 내.. 개소리를 가하니 개로 한시라 아이 개... 아 씨.. 아.. 응? 10님 1내 꼬리 한번딱기 그래, 맞아봐라 이시야 꼬리나 맞아라 이 시키야 누가 아, 그래. 니가? 아뇨 그린프님이요어 그래 네가 땅을 떼다가요 힛핳핰핰 너무 아, 뭐 슬퍼. 도그 <웃음> 여자야. 아이고. 뭘 좋아, 좋아. <웃음> <저희 웃음> 좋아해? 뭘 좋아해? 아저씨 키피코나가 땅콕대고 말테야 반다. 두고 봐. 어, 저똥 싸러 가는 신흥입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우, 저희 강아지가 좀 음... 죄송합니다. 죄송로니다죄송합다다죄송 <웃음> 그래도 뭐송다그래 남자인 게송다 그래도. 니다 죄송합니다. 죄다 왜헌정을만들었고뭘 만들어주지 <웃음> 아니 왜 일곱개야 씨 아니 일곱야너일곱개다가 아니야 필요없어 필요없어 아흐 도 음식은 먹어야돼 그래 그래 다 오늘 제가 으히 시명 경고를그다 시명 시명 또 총알이 영 좋지 않은 것이 그냥 지나간겁니다 너는 계속 떼는 벌을 받을 것이오 어? 떼도 떼도 다시 당기겠지만또 당기겠지만, 떼일거야 이것도 <웃음> 떼일거야 <또 때일> 이것도 <웃음> 떼일거야 이것도 떼일거야 또분이세울튀으로 바뀌어서 왔다 그래 너는 왜 죽었느냐 꺼려보시죠 먹혔으니까 <웃음> 튀기고 먹힐 것 아, 같잖아. 튀겨서 먹겠느냐? 그러면, 그러면 너는 이게 삶아 거라. 삶아지고, 실때실때실 때입니다. 구워지는 거좋아요 어, 구워지는 거? 그럼 <웃음> 너는 돼지로 <웃음> 생을 명하노라. <명한 거라>. 실 <웃음> 때입니다. 그럼 한, 그러면 한 그러면 소 병원 병원으로... 소가 더 비싸 소로 되겠답니다. 그러면은 저기 항공 한국, 항공에 가서 DNA 조작해서 돼지 소로 만들어 달라고 해라. 그 무슨 상황도 아, 아니고 내가 뭐, 그거, 왜 이러고 있어야 돼 그러게 오메데드토 오메에드토 오메데드토 짝짝짝짝짝 그 엘반게르나 마지막 가어 아, 악마가 또, 돌아왔다 어, 아니 딱그다고그 아, 그 주인공 흰이 그걔가 여기 딱 가운데 있고 주변 사람들이 여기 이러고서 오메데드토박수 치는 장면이 있거든 몰라 그, 그거, 그, 비슷해서 그거 어쨌든 지발 그거 엔딩이 다 달라 극장감 보면 전멸해 가족 그러니까 사람을 홀려 F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어 빨리 하장씨가 아니 아니 아니 똥 말고 씨바 <웃음> 아그뭐 어떤거 어떤거 어떤거 저번이 자꾸 이상한 <웃음> 소리 해저반타 판타 아이 방법이 있어 주인이 있거든 여기 주인 여기 주인 유라인분이 주인이야 <웃음> 어 혼날네 어안 들여 씨바 안 들여 어어 잠깐만 잠깐만 근데 그거 알아? <웃음> 잠깐 목소리를 저렇게 하는 분들을 거의 다 멋있는 거목소리안녕하십니다네그렇잖 어서와요 어서와요 하 살려줘 살려줘 아 그리겠지 살려줘 탈주가 아, 좋은 아, 방법이라고 아, <웃음> 노예가 말을 안 들어 탈주가 좋은 방법이야 네, 목소리가 빨리 탈주해 아, 네, 딴데가딴데가 저번에 딴 KK님도 당했었거든 이렇게 <웃음> 신발이 너무 예뻐 아, 심바소리요 원래 목소리 아, 개모리 이게 원래 심소리입니다더 음. 멋있어 아, 빨리도망가라니까 에력적이다 아, 심바리도 우도 아, 심도 아, 도